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고지의무 위반 시 법률 효과에 대하여 최하서 등에 적시되어 있다면 설명 의무 준수됨으로 상위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나 52760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F가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 F가 원고주장과 같이 고지수령권을 가진 피고회사 임직원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F는 2011년 1 0월 14일경부터 피고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에 있었고 의료보험 역시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지역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입니다. 쟁점 나, 명시설명 의무 위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 모집인 F는 망인에게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적알리의무 사항이라는 서문을 교부하였는데 질문사항 6항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취미로 열거된 사항들 중에는 스쿠버 다이빙도 있었고 망인은 당시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로 아니오란 란에 슬러시 표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스쿠버 다이빙이나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사항 6항의 문언 해석상 1년 이내에 직한 자격증만을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질문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계약적 알리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F가 망인에게 면책조항에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쟁점다 신의책 위반 주장 F가 망인에게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취득 여부에 질문사항이 포함된 계약절 알림의무사항이라는 서면을 교부하고 답변을 받은 뒤 자필 서면까지 받은 점 등에 주어보면 F가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측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위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사사례 내용은 담과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